샬롬 어머니 일상의 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하는 날일까요? 오늘은 김경재TV의 김경재님과 콜라보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제가 노래는 비록 못 부르지만 오늘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러 가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가족들이랑 급하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바람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태워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엄마 오시면 바로 차 타고 빨리 갈 생각입니다 과연 잘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혹시 아십니까? 혹시 아세요? 기대하지 마세요 노래 못 불러요 <웃음> 이 영상은 그 저희 그 콜라보 한그 녹음이 올라가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미 제 노래 실력을 보시고 나서 이걸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노래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열심히 목 풀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풀었더니 목을 목이 약간 쉴라 그래 라스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렌즈 바꿨답니다 렌즈 새로 샀어요 아주 화면이 넓어졌죠 아 참고로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정장 입고 있어요 그분은 때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길을 잃게 하시죠 그분은 때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. <웃음> 이게 들어갈진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이런 노래라는 사실. You know? Yep. 여러분, 도착했어요. Yes, movie. 여기라고 하더라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근데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지. <웃음> 안녕하세요 안 찍으면서 가지고 어! 찍어야 되구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재라고 하고요 김경재TV 한번 놀러 와주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구경 와주세요 <웃음> 오늘 경진님이랑 오늘 뭔가를 하기로 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와우! 어, 들린다 오! 너무 이 들린다 신기하다 아 되게 떨리네요 아 이게 되게 떨리실 수 있어요 처음이라 평소 대는 것도 잘. <웃음> 아... 뭐, 뭐한 목표이기로 한번 그냥 쭉 한번 그냥 해볼게요. <웃음> 이유가 있을 거야. 이런 일이 있는 건.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대로 흐르는 그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너무 어려운데 잘하시네 아니요 <웃음> 아니 잘 어, 목소리가 잘 어울려 아 그래 아요 <웃음> <아유, 어려워>. 어렵네 <웃음> 이렇게 제 목소리를 완전히 귀로 들으면서 불러본 게 처음이어가지고. 아, 이제 다 녹음하면은 제가 이제 보정 작업을 할 거니까 아, 음정과 박자는 이제.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. 맞나? 후렴보다 오히려 네. 여기 처음 부분이 더 어려워, 역시. 여기 몇 번, 여러 번 더. 네. 오케이. 이유가 있을 거야. 이런 일이 있는 건 너무 깊이 생각 말고 흔들리지 말자. 바로 한번 더. 오, 해볼게요, 다시. 네. 네 몇번 더? 네, 한번 더요. 한번 번. 한 더요. 이런 일이 있는 건 여기 틀어드리는 데부터 따라 부르시다가 네. 거기를 이제 부르면 돼요 네. 이런 일이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 <웃음> <웃음> 이게 영상이 반주는 안, 나와,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목소리만 녹음돼서 좀 아쉽다 영상 지금, 이거 찍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러네 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괴롭게 하시죠 여러분, 지금 녹음 다 끝났어요. <웃음> 영상을 촬영을 할 거예요. 아무튼간에 아직 집갈래 버렸네요. <웃음> 오늘 촬영이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. 오늘, 저를 드리고 녹음을 할수 있는 속감이 어떠신지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작업이 사실 힘든 작업이라 자주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지금 <웃음> 저도 궁금해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다시 김경재TV가 아, 어떤 음... 채널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지 음... 않을까요? 네, 제 채널은 일단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음악과 또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전두사님이랑도또 앞으로 또 자주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도 김경재 t v 그 채널을 좀 구독해서 보는데 되게 좋은 촬영들도 많이 올라오고 실력 있는 분이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하자 그랬거든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. 수고 많으셨습니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잘부탁드립니요 <웃음> <웃음> 저희 <저의, 웃음> 고정을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다음 명 만나요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~~ <웃음> 여러분 투자 오늘 하루가 이제 드디어 끝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? 잘 보내셨나요? 바쁘고 힘들텐데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힘찬 일주일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렌즈를 바꿨어 아 방금 그게 어깨가 되게 좁아 보이는구나 아닌가? 그래도 좁구나 똑같이 좁나요? 말해봐 똑같이 좁냐고 미안합니다